안녕하십니까 광수TV의 성광수입니다 오늘은 장사를 하면서 지금 현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상태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는데 이쪽저쪽 프랜차이즈 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14년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 쪽에 계속 있다가 지금은 저하고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이 친구가 한 3년 됐나?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일한 지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어느 날 불러서 얘기를 했죠 너 지금 너한테 네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받으라 그러면 받겠니? 했더니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받죠. 제가 왜 그걸 받아요? 그거 받으면 100% 망하는데 제가 왜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업체들도 있지만 이 친구가 프랜차이즈 업종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를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뭐 할까? 아, 한 가지. 이 친구가 들어와서 나하고 일을 하더니 형 프랜차이즈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왜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주냐 밑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나서 내가 충분히 케어하고 금전적으로도 문제 없을 때 그때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지금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친구가 프랜차이즈 사업 쪽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현실은 점포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가 막 나가요 그리고 장사를 자기가 안 해봤는데 망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요 다 보니까 지인들 장사 지인들 통해서 야 내가 하고 있으니 너 해라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충분히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가맹점을 내야 됩니다 제가 느낀 장사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습니다 이 가게를 이뻐해주고 만져주고 신경써주고 아껴주고 눈여겨 봐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장사도 똑같습니다 가게 하나 운영할 때 그만큼 아껴주고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신경써줬을 때 가게는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태에서 내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20개의 가게를 운영한다 을 사람들 두면서 현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맹점은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관리할 수 있을 때 제가 가맹사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번째는 희소성이 없으면은 가게는 그만큼 뺏어먹기 싸움입니다 뭐 똑같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이쪽쪽 저다 생겨버리면은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맹점은 종류에 따라 규모에 따라 20개 아니면은 많이 나가봤자 100개 이상 나가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현실이 놀부, 공차, 버거킹, CJ, 커피 전문점들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 다 매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사업이 알자로 가지 않고 광대하게 그냥 돈만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12월 달만 해도 등록했던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 직권 취소라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 한다 이게 지금 한 달만 343건이 이제 나와요 자료를 보시면 심각합니다 이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가게 하나 차리는 게 회사 하나 차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아 1년에 한 수백 개씩 내버려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내는지 나는 이해를 무슨 깡으로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버리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장사 26년 동안 해본 결과 제가 느끼는 장사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차려놓는다가 장사가 되나요? 아, 방송에서는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뭐 자영업자 포화상태다 포화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막 수백 개씩 내버려요 한 기업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의 현실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받으실 분들은 유명하다고 받으시면 안되고 잘나간다고 받으시면 안됩니다 가게가 많다고 받으시면 더더욱 안됩니다 가게가 적으면서 알짜로 가는 그런 가맹사업자들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정말 알짜로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사업 받으실 분들은 잘나가거나 가게가 많거나 유명하거나 이러면 항상 의심을 하고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하시면 은 정말 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살아남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잠깐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잠깐 만들어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거는 정말 진정한 프랜차이즈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가맹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점 받으신 분들 절실하게 힘들고 평생 모으신 거한 방에 날라, 날리시는 분 많습니다. 고쾌하지 마시고 가맹점 앞에 받으실 분들 더 신중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는 받지 마십시오. 차라리 가맹점을 받지 말고 쉬세요. 그러면 돈덜 까먹습니다. 그냥 쉬든지 취직을 하십시오. 그게 돈덜 까먹습니다. 오늘도 광수 TV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아 잠깐만 잠깐만 하나 까먹은 거 있다 잠깐 <웃음> 하나 까먹은 거 있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다 내줘요 아무나 다 내주고 아무나 다 이제 프랜차이즈를 낼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가맹점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돈이 되니까 아무나 다 차려줘요 아무나 다 차려주니까 당연히 망하죠. 그래서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다 가게를 차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차려주고 다 빨리 망할 걸 알면서도 차려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요거 빼먹었거든 내가 하는 거야 <웃음>